<S> 안녕하세요. 엘리아 다영 <다용> 신들의 엘리아입니다. <웃음> 나도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 저는 네, 저는 게스트예요제송해요 제가 할게요. 네, 저는 특별 게스트. 어, 중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고요. 일본는 약간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그런 말할 필요 없 그런 할 필요, 네, 필요 없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네, 지금 여자친구 없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웃음> 특별 게스트 기수가 왔는데 오늘은 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크리스마스입니까? 음. 네아맞는아알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웃음> <웃음> 잘 지내요? <진행해? 웃음> 뭐야 잘지내 아, 아, 다들 크리스마스 먹어도 되죠? 먹어도 아, 되죠 저는 아직 <웃음> 계획은 없지만 아마 <웃음> 술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가위는 어, 음. 죠 아, 음.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좀더 지나봐야 알것 같아요 엘리아는? 성냥파이 소녀 아시죠? 아. 성냥팔고 있겠죠? 성냥 있어? 사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은 크리스마스 때 뭐하죠? 이런 말들을 중국어로 배우면 좋을 것 같은가요? 아네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첫번째는 크리스마스날 뭐해? 성탄제 <웃음> 깐숨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한거 맞죠? <웃음> 네. <웃음> 어, 너무 웃지 마세요 한 번도 해줘 성탄제 깐숨무 성탄제 干음이아좀 좋아진다며 이니我단诞 아니 네，圣诞节你干什么？圣诞节你干什么？하나씩 하세요. 지에성단지에你너 하다 뭐? 무엇 그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저희의 중국어 클래스 흥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계속 듣1 말이 많죠 <웃음> 한번 더 할게요. 샹단지 즈 3단지 2 2 2 2 3 4 5 6한번9 10 11 1 다시 할필요15네6 17 18 아, 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체계를 더 갖추고 열심히. 네, 그래서요, <웃음> 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웃음> 그래. 아, 뭐 아직 뭐예요? 아까, 아, 네. 아까 도입부에 말했잖아요. 네, 뭐. 술 마셔요? 집중하세요. 네. <웃음> <웃음> 기술, 기술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웃음> 몰라요. 아직 몰라요. <웃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와, 하이 매우 쥐에디. 맞나요? 네. 천천히. 와, 하이 뿌질다. <웃음> 와, 하이 뿌질다. 와. 나는 아이, 아직 꾸질떡 물려받고 있는 거예 미래 날수 한번 더해 볼게요. 우와, 우이 꾸질떡, 꾸질떡 연결해서 우와, 아이 꾸질떡, 뭐할아 꾸질떡. 네, 좀더 길게 말하면 우와, 아이 꾸질떡 숨탄 지역, 와 숟갈 주어 심 이외에 나 자, 이렇게 말한 말은 아직 난뭘 할지 몰라. 왠지 알아? 당신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 어, 어, 네, 이렇게 많아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중국어가 사실 그런데 그런... 청소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그러면 네. 데이트를 하시겠죠 데이트를 거야 샹단지에 워요 휘휘 샹단지에 워요 휘휘 휘휘휘가 이제 데이트 데이트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샹단지에 네. 워요 어이오 위회후회위혜 하나씩 성탄절 성탄절 어이 나는 이뻐 위혜후이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아주 아름다운 말이지만 한번 연결해서 세요 성탄절 어이오 위혜후이 성탄제 어이오 위혜후이 위회후이위이어려워좀어려요어려는같 하지만 극복하실 수 있는 어? 난 뭐하지 뭐르죠 t 죠 o y 죠 u feel? What was it? What was 난뭐하 h a t was it? What w 하지 it? What w 그렇 it? 게 해야 될 was i 요한번 해보세요. 뭐 까심었나? 걔 진짜 보다 감정 입을 또 잘하시는데요. 청구로 알았는데. 뭐 까심었나? 더감정을싫어야 돼요. 까심. 감정을 어하간 와. 까심. 까심었 와, 뭐내 친구. 와. 뭐 1개 까심. 간단한 식과 와? 까. 하다. 뭐 너, 너는 뭐 너는 감정을 실감 느낌이죠. 너는 뭐 뭔지 모르겠어. 너는 약간 그런지.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치면 뭐 입니다 할때 니다의 역할을 하는 거죠뭐뭐임나초딩임나초딩임 <웃음> <웃음> <'나 초딩임' 웃음> 초딩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요이 네. 네. 보시면 돼요. 오, 네. 중국어의 답은 없고 언어의 답이 없어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잘 하시고요 여자친구가 있다면 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하시라 아, 이걸 중말로 하라는 거죠? 저는 뭐, 클로징맨대 치시는데 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동생 생땐제, 화이허 생땐제, 화이허 생땐제, 화이허 성단절딱쫄직쫄역할딱이딱 쫄딱 쫄딱 쫄단쾌딱 쫄딱 쫄쾌 쫄딱